데리고 오랜만에 바닷가로 갑니다. 예. <웃음> 여름 휴가 놀러갈 타이밍을 놓쳐서 다리야. 여름 내내 집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한 번은 물장구 쳐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다로 숙소를 잡았다. <웃음> 다행인 게 어제까지 딱 비가 오고 오늘부터는 딱 쨍쨍하더라고. <웃음> 예. 아 도착해소봅시다. <웃음> 그뒤 꿀잠에 빠진 메조미를 뒤로 한채 달려 드디어 도착했다. 단계 휴가? 이 정도 강풍의 파도면 노는데 진심인 스폰지밥도 아 이건 좀...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어 따가워 따가워 따가 모래가 날아와 다리에 따가워, 박히는데 따가워. 와 진짜 누가 다리털 잡고 뽑는 줄 알았다 안타깝게도 에 네, 바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시는 지금 들어가면 최소 용궁으로 하이패스 할것 같은데 난 오래 살고 싶으니 입수는 하지 않으려 한다 자리도 잡았겠다 이제 돗자리를 필요하는데 마모 어, 양탄자야? 아니 바람이 바람인지라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 야 부장님 표기는 쉽다 어? 이 사실 매좀미 보고 웃으라고 꽁트 한번한 한 건데 아니 보라는 매좀미는 모래놀이 산매경이다. 어쩔 수 없이 돗자리는 다시 접어두고 매좀미와 모래바닥에 묻히기 내기 빵을 하기로 한다. 번다 번어 맞아 진사진 사람이 주는 거야 더 힘든. 이때 눈치채고 도망갔어야 했다. 둘은 이미 작당 모이를 마친 뒤였고 순진한 나는 어느새 내가 들어갈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었다. 이윽고 내가 들어갈 만한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대로 파묻히기 시작한다 저 당시엔 뭔가 언짢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세상에 가족한테 매장당해본 아빠가 얼마나 있을까 하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중이다 그래도 나름 배려해주며 매장해주는 따뜻한 가족이다 이윽코 완전 매장당해버렸다 어떠신가요? 와 진짜 안고 진짜 와 진짜 뭐고와나 올라가 해봐 내가 대체 딸한테 뭘 가르친 건지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아빠가 아직 추워보이는지 더 깊게 묻어주려는 효념의 조미 근데 이대로 가다간 점점 접근하는 파도와 진한 키스를 할것 같은 거리감이라 슬슬 생명의 위협을 느껴 서둘러 나왔다 야 그만해 그런데 나오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데 <웃음> 아은 탈출했지만 단짝 친구인 쪼리가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아, 진짜 어 진짜로? 한아 진짜 가니까? 앞에서는 파도가 넘실대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수군대기시작하니 미칠 노릇이었다. 아, 여기서 못 찾고 맨발로 돌아갔으면 올해의 멍청한 유튜버 랭킹에 울을 뻔했다. 매조매에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화도가 진짜 코앞이라서 봐줬다. 그뒤 비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은 보령 머드 축제. 한쪽에서는 어른이들만 들어가 놓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기만에만 들여보내 보게 하고 우리는 들리는 음악에 몸을 맡겨 춤만 즐겼다. 그리고 가이샤워실에서 흙을 대강 털어주고 김달과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숙소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흐니 이놈이 아빠 먹돌미를 잡고 도통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말 휴양하기 좋은 날씨야 나 앞으로 이런 날을 휴양스럽다라고 부르기로 했어 오늘 묵을 숙소는 카라반이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구조를 굳이 설명하자면 은 예전에 한번 카라반에 묵은 적이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구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업체에서 제작한 듯 보인다 <웃음> 자 일단은 어, 집에 도착했으니까 좀 씻고 좀 여러가지 재정비 한 다음에 조개구이 먹으러 갑시다 <웃음> 그런데 조개구이 먹으러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실제로 점프를 해 봤는데 체감상 채공 시간이 약 2초 정도 늘어났었다. 그렇게 해변에서 넘어오는 모래바람에 얻어맞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푸짐해 푸짐해 어느새 음식점에 도착해 있었다. 대충 이런 비주얼이다. 고생했습니다. 니다 진짜 하루를 신나게 놀고 마시는 소맥은 맛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달하다. 그뒤 매점이 먹으라고 잘라준 쭈꾸미를 집어와서 기만 잘라, 에 입에 넣어주면 조용해진다. 맛있네. 아, 맛있지? 아있 <웃음> 날. <웃음> 근데 내가 항상 위로 같은 거 보면 먹방 같은 거 되게 오래 안 나오는 거 되게 섭섭하고 보고 <웃음> <수고해서> 싶어 그랬거든? <웃음> 어... 나도 여기서 끊을 거지? <웃음> <너>? <웃음> 진짜 이렇게 끊으면 돌팔매질 당할 것 같으니 삼합 싸먹는 모습은 한컷 찍어뒀다. 그렇게 비주얼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웃음> 사막 음. 맛있어? 음. 생각보다, 고기 맛있네. 생각보다 고기가 맛있었다 그리 식사를 마치고 풍선 터뜨리기를 했는데 상품으로 곰돌이를 받았다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보자 아, 그 전에 맥주 좀 사고 그렇게 맥주 들고 행복하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오! 우와! 저기요! 한국에 내한한 토르를 볼수 있었다 우와! 나 피아노 치는 줄 토르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구나 자 음. 짠. 숙소에 와서 또 가볍게 맥주를 이어 마시니 기분이 좋아져서 숙소 앞에 노래방에서 노래도 한곡 뽑았다 <웃음> 소녀 팬의 환호엔 호응을 잘해주는 편이다 수줍던 매조미도 아빠가 부르니 마이크를 들고 한곡잘 뽑았다 그뒤 들어와 마지막 맥주병을 따다 같이 건배하고 쓰러져 잠들었다 지금 대천 휴게소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공거치를 좀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목소리> 안녕 참새야 <목소리> 야 날씨 진짜 좋다 이제. 가는 날이 되니 기적같이 날이겠다 빨리 가자 뉴앙하로집 <목소리> 가는 길로 <목소리> <목소리> 끝! 해줘. 오늘이 영상 포인트 돼지 꿀꿀이 꿀꿀해져봐끝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